고맙습니다음 뜨끈뜨끈하네 고맙습니다 떡국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어우 냉커피도 마시고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고릴라가 구독자 그 친구가 아침에 커피를 사왔어 외수질을 해봤는데 민호 외수질을 안해봐가지고 좀 긴장되는게 없잖아 있어 비호가 여름 보양식 중에 최고가 어종이죠 뭐 그것도 있고 불레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아무튼 최고급 어종이다 보니까 저같은 초보한테 물려줄지 저 어종 몇 올라가요? 유문수님 안녕하세요 예 달봉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무조건 깔아서 깠는데 근데 후대 큰거 보니까 이게 무럭 같아 너무 큰데 새우가 새우 크면 안되는데 미녀가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 무조건 강하게 침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련 없어, 그냥 무조건. 좀만 이상하면 돼. 또 여기 권고사항이 이상하면 침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면 침질은 5년 동안 갑오징어 낚시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상하면 침질은 또 자신있지. 어? 뭐, 뭔가 한 마리 없다. 아, 떨어졌어. 아이, 어? 아직 있네. 아이고, 이야, 이첫 수가 왜 이래? 이거 몇 통인데? 어휴, 시어이구석천 어... 20... 26... 26이에요? 문호초보 형님 메뚜이한 마리 길이 26cm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메뚜이가 중요한 줄 몰랐네 제가 저한 마리 더 잡았어요? 또 에러 가냐? 이야 이건 진짜 자 보이는 드려야지 보이시죠? 방생 외수질이 이게 모든 잡히니까 이래서 재미는 있는 것 같아 아애기들이 많다 굿모닝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웃음> 바닥이 좀 거칠진 않은데이 녀석들이 좀입질을 합니다 아, 아, 보이시죠? 마리수 스, 카운팅 해주세요 마리수 이벤트 걸려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오. 오. 이상하면 챔질하시라는데뭐 이상하면 챔질 제 주특기니까. 이 우럭도 강하게 챔질하면 후킹 잘 돼요. 근데 민어도 그렇고 농어는 제가 잡아봤으니까. 근데 애들이 크면 턱 건드리면 턱 진짜. 근데 민어도 그렇게 입질한다고 하시더라고. 셰프님 민어 입 안쪽이 미끄러워서 챔질 세게하라는 거잖아요. 그 후킹 잘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꿈끼리는 까란, 깐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세게 까라고 하시더라고, 아까. 비대기 동무님, 문어한테 뼈 맞고 생선으로 전향하셨나요? 그나저나, 물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엄청, 엄청 빨리 가요. 바다가 장판이라서 그래요. 어, 옆에 사장님 잡으셨다. 오저 정도면 담을만 하죠? 사이즈? 로크님 10월까지 민화하는 걸로 아 10월까지 나오는구나 바닥 찍고 한 바퀴 감고 닥 찍고 한 바퀴 감고 곱폐질어 이것도 뻑뻑한데? 릴라가 릴라가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 도마 당첨돼도패스해 어? 왔다 오, 뭐야, 크다. 오, 커, 커. 왔어, 왔어. 뭔데, 이거 있어? 오, 민호야. 오, 크다. 이야. 대박. <웃음> 7자는 되겠네. 요 <오> 와. 와. 모노크님, 양태무보진 7자야, 민호. <웃음> 와, 대박. 와, 나오는구나. 사모장님, 몇, 몇 센트에요? 진짜 넘는 네, 거 네. 와. 이나노는 처음 하던가 라. <웃음> 처음 오셨네 상고치시는 게. 오너 많이 들어봤는데. 와. 음. 근데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힘무적갱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많이들 많이 많이 는같 네. 구독자님께서 잡으셨어. 아침에 맛있는 커피도 주시고. 옆에서 보니까 힘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 와. 크다 아우 그 불에 피징, 피징이죠? 문호초부 형님, 민호 봤으니 달봉님 민호 잡으세요 아우 갑자기 화이팅이 불끈 올라오네 감사드립니다 야. 보셨죠? 오늘 음료수 마시냐고, 야배터지네 이러면 또 이제 한갑집 해야지 오늘 저 탈수와서 뭐좀 쓰러지거나 그럴 걱정은 없는 것 같애? 에이드래잖아 <웃음> 형 탈을 뭘로? 이거 아예 통째로 여세요 아 통째로? 아니 고거 여시고요 뒤로 올려 아아 아 초보라 이거 <웃음> <웃음> 어 근데 의외로 미끼 많이 쓰네요 이거 좀 많이 쓰네 예 이정도만..어우 이 많이 예, 하면 좋 예예예 조금조금씩 굳이 뭐 많이.. 할, 여기 생미끼가 통째로 있는데 뭐..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정도? 열마리 남짓? 우선모자가 요거는 안좋아 어? 오! 구독자입니다 또 민호 많이 나와 이야 씨 참돔, 참돔이네. <웃음> 참돔이네. 오우, 사이즈 좋다. 오쨔, 오쨔, 오쨔. 오, 이야. <웃음> <오, 오, 웃음> <오>, <웃음> 참돔이에요, 참돔. 아, 이게 새우 또 채망이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손을 잡았는데, 장갑 벗고. 물색이 좋은 관계로. 오늘 열물인데, 열물인데. 자뭐 한마리 잡았어요 자 이건 탁 안채고 꼬득겨서 잡았어 어우 휘어지죠? 휘어지죠? 놀래미 같다 이건 어 우럭인가? 어 오, 딱동, 딱동 뭐예요? 오, 딱돔이다 딱돔 딱돔 방생기 기준이 뭐예요? <웃음> 야 꺼져 와아 나 진짜 <웃음> 저, 저 여러분 삼장님 이거 담아도 되는 사이즈에요? 안되죠 이거 야, 여러분 딱좀나오딱좀제뼘 24cm 정도 될것 같아 저는 방생 고수 분이 왜 그러세요 홍도사님 잘하시는 분들끼리 주고받고 하시는거죠? 이이두분강태 버튼 어디갔지? 날씨도 더운데 에휴 그럼 그렇지 자 프로필러 무작위 돌아가죠? 뭐냐 정체가 카카오드 형님 어, 아, <웃음> 야너 이런거 안보면 안되냐? <웃음> 아참 이게 뭐야 이거 미도덕도 아니고 으 진액 으세개나 걸려있어 말질형님 지금 그게 넘어가시니까 잠깐만요, 형님. 다, 저, 3m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형님. 냉커피 정도 마셔야지. 아. 철님 저도 안 먹는 메퉁이 잡혀. 어떻게? 아, 나 방생한 게 너무 아깝더라고. 다섯 마리째잖아. 형이 다섯 마리째 잡아줬잖아. 어, 이건 놀랍니다. 놀래미인가? 다섯 마리째 잡았다고요 들고 가니까 딱 물어주잖아. 어? 잡으면 어때? 아, 놀래미, 진짜. 그래, 어, 그래, 그래. 자, 이게, 이건 면방생이네? 놀래미인데. 자, 여러분. 최대의 기록갱신합니다. 얼핏봐도 26은 넘어 보이죠? 기록갱신했어 25.5 6.7 자 이, 이, 27이에요 27 얘는 아이스박스로 27 20, 어, 1cm 갱신했어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민어 어떤 맛인지 이 민어가 거의 대형문어처럼 이거 피문어처럼 잡기 힘든거 아니야? 아, 저 어복이고 황인데 오늘 잡어 다섯 마리 잡은 거 보면 어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말지령님 모래 안에는 먹이 줄수 있어. <웃음> 아 형님만 따라, 따라다녀야 되나? 여덟 마에요 민호 한 마리 잡으면 진짜 어깨뽕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어 빠졌어. 아 이번엔 불껍질이네. 오. 어. 바닥 거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거칠구나 내리니까 바로 또 아, 광어 털리네 네? 네, 이, 이 반을 털려야지 꼭 바닥에 너, 너 같군 거칠고 술딱순이 없는 광어 잡으셨어? 와 움직이면 말을 좀 할만하고 아니면 더 좋을 것 같고 대박이다. 저도 이거 얼음물 마셔야 돼. 천장님 우산 쓰세요. 아니야 우, 우산 쓸 힘이 없어 지금. 아우 자 여섯 마리 돼. 놀랍이다 요거어 우키님 말씀 들, 들어서 저긴가? 참. 어 아까랑 비슷한가? 아 이거 이건 면방생이니까. 비슷하지는 않고 솔직히 남들 다 잡는 우럭 저도 잡았어요 저몇 마리째에요? 6마리째인가? 7마리째인가? 요건 요건 면방송이죠25 정도 되겠다 얘는 어차피 부어먹을 거니까 피안빼겠어 맛있게 해주세요 야 진짜 오지게 덥다 와잠깐 잠깐만 뱉어 뱉어 뱉어 뭐어 빨리 빨리 빨리 해고 와 야잡을려면둘다 잡아야지 어. 고시네 큰거 잡게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맛있다 야이너를막 누가 메단짜리를 잡았으니까 먹긴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냐 뭐 서로 못 잡으면 난리인데 아 이놈 마누라 회잘 먹어서 기다리고 있을텐데 이거 야 우리 음료수 마시자 네. 어차피 아이스박스는 무거워지긴 틀렸어자바닥우시면한 바퀴만 갖고와시고요그 뒤에 폰으로 어떻 걸릴 수 있어요? 한 바퀴라고 하시네 어밥 먹으니까 눈이 똑바로 바뀌는것 같아 에이 저건 털렸네 여봐 한바퀴 한바퀴 했는데 털렸어요 css님 12마리 예. 마음 같아서는 120마리 가고싶습니다 12마리가 와, 어? 들어가는거 보이셨어? 뭐? 얼음도? 아 얼음도? 아까 니꺼? 네 한두 이거 커? 다 어 얼음도 먹어보고 싶다 풍맛이. 어 좋아요. 너 네가 잡았어 또? 아, 누가 누가 잡았어? 너와 황당하네. 누가 잡았어? 저 이제 여가실 마라스 가닥피고 한방 피하고 갖고 붕대를 잡는 게 제일 곰스타 릴란님 인내세요 낚시를 검포감에 낚시하시겠네요 무슨? 저는 <웃음> 진짜 어복을 타고 났어. 곰스타 아 달봉이 형 미나 잡는 거 보고 싶다. 아니, 나, 나도 내가 미나 잡는 거 보고 싶어. 배가 이렇게 흘러간, 흘러간 나봐 에, 근데 이건 호도독이었어. 아파처럼 톡, 이게 아니고, 얘는 호도독만 있었어. 어, 이거, 내 챔질 때문에 죽은 거 같아. <웃음> 이야, 한방 물긴 물었네. 작은 녀석이 든 뭐죠? 문어는 짧고 강하기라도 하지. 갑오지어는 채면서 확, 확 뽑아버리고. 달봉님께 무슨 선물? 자. 이곱마리째사아요 아. 장대 같은데? 어? 장대 같아. 에! 어! 민호다! <웃음> 민아 아니에요? 민미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어아 민아 민아 민어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이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민아 아 민아 36? 아아아 36. 36이야, 36. 일곱 마리째 뭐. 말진 형님, 어디 가셨어? 아, 진짜. 민어 잡은 놈이라고, 제가. 아니, 어깨 뽕이 그만큼 올라가려고. 기살지 형님. 저, 민어 잡은 놈이에요, 제가. 김경현님, 무슨, 무슨, 민어라고. 민어, 믿으세요. 아, 어디 가서 민, 민어 잡은 놈이라고 해야지. 3 6이요 아, 너5일로 했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 민어 작은 녀석을 퉁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녀석을 뭐 무슨 다른 말로 뭐 망둥어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저 민어 작은 녀석. 아, 참. 손맛이 그냥 지구를 꺼내는 것 같았어. 저는, <웃음> 말지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민어를 미처 잡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잡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장대, 장대 2만원 1미터짜리인 줄 알았어. 토키님, 아이, 누가 그래. 방생 사이즈라고. 왜그랬쇼 곰스타, 달봉, 야야야. 너, 너, 너 저기, 민호못 잡아봤으면 촥촥촥 쳐다봐봐. 어디 민호 잡은 사람하고 안 잡은 사람하고. 달, 달려형님, 역시 달봉. <웃음> 말진형님, 엄청 부러지네민호 잡고 나 같으면 잡았다 말도 못해. 아이. 형님, 처음 잡은 놈이 뭐 그런 게빠질게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잡은 거지. 꺼부기님, 이제 7이냐 8이냐군요. 아, 7 잡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니? 막 결과적으로 보니까, 민어를 잡고 보니까, 말이 형님도 격려의 말씀이셨네. 아우 다리도 짝다리 잡게 되고, 아까는 조금 보게 속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하늘도 좀 쳐다볼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네. 민어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 자, 자, 집중할 테니까 더 이상 말시키시들 말고, 어? 집중할 거라고요, 이제. 붕어님, 성공하셨나봐요, 멸치. <웃음> 아이, 뭐라고 하셔도 어깨뽕을 안 죽는다니까. 자, 붕어님, 몇 마리 쓰셨죠? 일곱 마리? 아이, 거 어떻게 한 마리 더 잡게 생겼는데. 어, 아직 소인에게는 42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최소. 아, 예민하게 낙 어, 어이, 예, 예, 고맙습니다. <웃음> 자, 보셨나요? 어? 구독자님께서 36cm 잡았다고, 장하다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셨어. 아, 불타는, 어? 불타는 열정의 색. 편집장님, 이 서방이 무려 대상호정을 잡았다. 그 용어님께서 점지해 주셔야지만 잡을 수 있다는 그 전설의 물고기. 그 무려 민어를 잡았으니까 우리 회 떠서 내 식구 아옹당 맛있게 먹자. <웃음> 내가 꼬리 지느러미만 먹,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 꼭 먹자. 바다지부왕님, 안녕하세요. 에이 고생하네 아 오늘 대상어정도 잡고 아어 뭐야 이거 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드래기 한번 풀렸어? 크진 않은 것같아 수족이 아니에요? 보셨지? 됐지? 민호야 민호! 민어. 대상호중 두 번째! 아..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36cm짜리 민호라고 했잖아 아니 대상호중을 잡아도 그렇게 놀리시고 말이야 어? 야, 증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다고 음, 여기 어 너무들 하시네 보셨어? 내 계측하고 올게 어? 계측 해야지 1 2 3 4 어, 52네 아. 크으, 들으셨지? 어? 50 50 이하 무료. 아 진짜 7마리 쓰신 분들 다 탈락이셨죠. 좌쩍 쳐다보고 계시라고. 자 여러분 백성 민짜 어? 써서. 인호하나랑고딱다야형 <웃음> <바꾸는다. 웃음> 아, 오늘 아, 대상어정 두 마리 잡았어. 배터리 없어. 배터리가 없을 뿐이야. 8마리 되는 순간 <웃음> 죄송합니다. 자 반려형님 후니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게 굴레 속에서, 손 내밀어주신 분몇분안 되시는데, 그, 형님들께서 먼저 손 내밀어주시고. 어, 자, 한 마리 더 왔어요? 더 왔어요? 아, 빠졌어! 아, 씨. 어, 빠졌어. 히트, 히트, 히트. 오, 그, 마구가 갑자기. 아, 분명히 민호였는데. 나와요, 갑자기? 민호야 민호! 자자기자 갑자기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민호야 민호 Bino, 민호. 당탕탕 o 당탕탕예 b 님 깜빡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52cm보다는 i n o Bino, 덜 썼어요. 52cm는 한두번 정도 힘을 썼는데. 챔질했죠? 챔질했어. 어, 박았어.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 어. 어. 어, <웃음> 자 최대호 갱신했어요. 어이. 오오. 이야. 선배님 저저저 챔질했어 이번에. 자 아홉 말이째. 저저 저요. 좀더 커졌어요. 이야, 왜 이러지, 진짜? 자, 구경하세요. 아까보다 좀더 커요. 이거, 이거, 거예요, 이거? 어, 어, 죄송합니다. 모르겠어. 어? 어, 이거 어, 55, 어, 어, 6, 7, 8, 8 9. 어, 59. 어, 계속 바닥이야. 어, 계속 바닥 살짝 뛰었어 살짝. 가보지구만이 자, 59. 민어 3마리째. 감사드립니다. 아, <목소리> 아이 지느러미가 내가 죽지 않았구나 두 종류가 꽝이 나 소르치. 아 이번에는 좀이 축하드린다는 이 메시지에 힘치좀 해봐야 되겠어 아 그렇죠 와우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어깨도좀무어고 뻐근하고. 어어라도두 마리 더어포합시다 하마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끝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좀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님 용왕님이 뽕 맞추려고 세번해 주시던데 <웃음> 그런가봐요 작다 작어 작어 오 근데 민어는 맞나봐 그러네 백족인가? 민어예요? 살려줘? 아니 이거 안 살려줘도 돼요? 방생 사이즈는 넘는 거죠? 네. 응. 자, 캐칭 안 하겠습니다. 방생 사이즈는 넘는 거니까. 어. 자, 네 마리째. 그러게요. <웃음> 고기들 막 물어주네요, 그냥. 와, 오늘 조항 진짜, 와. 미노가 이렇게 나오다니. 아, 진짜. 지금은 좀 진정됐는데 아까는 꿈꾸는 것같았어 초보도 잡을 수 있구나 도대체 무슨 노복으로용원님이 나한테 민호를 주신거지? 영현아 민호 한마리 줄까? 어? 야너딱또형 준다고 아까 어깨보기 이만하더니 형이 민호 한마리 어 민호 한마리 어, 줄까? 와 오늘 조항 와 쏟아졌어? 이 정도면 쏟아진 건지, 진짜. 이야. 와, 민어가 이런 게 있구나. 뻘물로 뒤집혔을 때. 어, 무서워 죽겠어. 광어도 큰거 나오고, 형님. 와, 수조기도 아삭아삭 쪼깃쪼깃했는데 민어는 어떤 맛일까, 진짜. 아. 이거, 뭐, 에로기도한 마리 잡으면 마리스 11마리네? 예! <웃음> 야 자, 보셔. 뭐 조금 끝까지 민어인데, 이건 방생사이즈야. 민노 오늘 다섯 마리 했어요. 근데 얘, 얘는 솔직히, 삼자가 안 돼. 한28 정도 될것 같아. 오, 오, 오. 사무장님, 이거 그냥 바다에 살려, 상관, 네, 려없죠 자, 11마리 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지만. 한 마리 더워, 더. 더. <웃음> 소리 나는 거 보니, 보, 아, 보구체? 어, 뭐, 어쨌든. 아, 보구체 아니던데? 삐삐. 삐삐삐가 아니고 삐삐. 네, 예란 수면 이제 그만하세요. 나도 일좀 합시다. <웃음> 시장님김영석님 달봉님이 민어 잡고 트림하는 거. 아니 그건 음료수, 캔, 캔, 캔 마시고, 어? 끝난겨? 자게 자, 요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하루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선장님 뒤태와. 오늘 격포, 보이시나요? 오늘 조황이에요 격포 최고선사. 넘버원 피싱의 넘버원 호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주시느라 고 하셨습니다.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내 네, 마음입니다. 아 이, 이게 딱돔이래요 얼음동. <웃음> 응? 음? 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왜? 저기한번맛좀 봐봐. 어. 있어 그... 저기 또. 응? 음? 이 세상 맛이 아닌데. <웃음> 아우 이 국물 너무 시원하다. 미어 <웃음> 전이 맛있대는데 버터 구이였대요. 찔리 소스구만. 먹어. 오이 말라리 무서지네. 어우, 무적이 멋있네, 이거. 자기가 <웃음> 끝내준다, 이거. 오.